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준수, 사랑에 빠졌다. 3년 만에 만난 토니로 다시 쓰는 인생캐.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사랑의 위대함을 알린다. 김준수가 오늘 17일 저녁 7시 30분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그첫 번째 막을 올리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스토리에 토니로 관객들 곁을 찾는다. 이 작품은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며 개막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김준수는 2019년 뮤지컬 엑스칼리버 이후 약 3년 만에 새로운 작품과 캐릭터로 관객들 앞에 나서 이목이 더 집중된다. 김준수가 출연하는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60년대 뉴욕 뒷고목을 배경으로 유럽 갱단 제트파와 프레르토리코 갱단 샤크파 간세력 다툼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는 토니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김준수는 증오와 편견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알려줄 주인공 토니 역으로 분한다. 앞서 김준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리메이크작인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개봉 당시 터나이트닐 감미롭게 소화한 뮤직비디오를 통해 일찌감치 토니 역의 최적격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그의 뮤지컬 캐스팅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표하며 뜨거운 반응을 전하기도 이어 상대 배역 이지소와 하모니를 맞춘 터나이트 또한 새로 공개되어 또 다른 열기를 이어갔다 데스노트, 엘리사벳, 드라큘라 등 개성 강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김준수는 이번에도 오랜 시간 쌓아온 단단한 내공으로 자신만의 감정선이 살아있는 토니를 연기할 예정 출연 작품마다 자신만의 캐릭터 해석을 감히 인정받는 김준수가 웨스트 사이브 스토리를 통해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